마음은 분명히... 왜요? 많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야 마음은 울고 있잖아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모동에 살고 있는 약수암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엔좀 흐릿한 눈을 가졌어요 반대로 아 흐릿한 눈을 갖고 왔다고? 네 흐리멍텅한 눈입니다 아 뭐야 <웃음> 여자네 아, 화장을 내는 거 보니까 눈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잘하는, 눈은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은 쓰읍, 외로운 이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유쾌한 사람? 근데 마음은 굉장히 <웃음> 왜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야.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것 같으면서도 겉은 밝은데 속마음은 굉장히 슬퍼. 뭐또 다른 것도 어, 보시나요? 눈매가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인데 많이 시선이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 눈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눈동자가 이렇게 보면 야,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야.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람은 뭐 보기와 틀리게 파워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안구가 이 사람은 살아있는 눈은 맞아. 강하면서도 약한 면을 갖고 있다. 올해 눈을 좀 보고 싶으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눈을 보면 이코 쪽으로 이쪽으로 봐. 발... 코를 보여드릴게요. 코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여기 코 부리가 부리가 약한 약하잖아. 내려앉아 있잖아, 그지? 응. 그러면 이 사람은 천연 눈은 안 좋은 사람. 중년으로 가고 말년으로 갔을 때는 후덕한 사람이다 이제 해서 중년에도 굉장히 좋은 운세를 갖고 있고 말년 운세도 굉장히 좋은 운세를 갖고 있는 사람 천연에는 초년, 이 사람이 뜻대로 뭐든지 안 됐을 거예요 함몰돼 있잖아요 여기가 뜻이 함몰돼 있으면서 여기가 내려오는 게 가늘게 내려와 있거든 이쪽이 가늘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년 운에는 뭐든지 좀잘안 따라 주는 사람 어잘 풀리지 않았다. 이제 보면 되는. 가늘게 아주 실마리처럼 요렇게 지고만 이제 왔으니까 지고 오다가 중년에서는 빛을 낼수 있는 사람이고 말년에 가서는 더 크게 이제 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는 거지. 코에서 또뭐 다른 게 보이시는 게 있나요? 코는 재물을 운을 뜻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거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는 좀빈곤한 사주다. 이제 보면 되고 40대 후반, 50대 이제 가서는 재물운이 굉장히 많은 사람.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모으는 거는 약한 사람. 뭐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실패가 따라오는 사람이야. 그래도 이 사람은 뭐 50대로 넘어가고 60대로 넘어갔을 때는 단탄한 금액을 또 가지고 있어 성격이나 뭐 이런 거 보려면 뭐 보실 분이가뭐 따른 성격? 응. 성격은 눈썹도 볼수 있고 입술도 볼수 있고 그러면은 입술을 보여줄아 <웃음> 여자 입술이네 이 사람이 입술이 얇은 입술이잖아 이 끝이 이렇게 살짝 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 뭐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사람이야 말을 겁나게 잘해 더럽게 잘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말로도 먹고 살수 있는 사람이야 이 입술, 입술도 입술 복이 있어 이 사람은 입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 또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음, 응. 입술이 이 복이 다 있네 이 사람이 그럼 이분 전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주세요 바로 개그맨 김신영입니다 <웃음> 유쾌한 사람은 많네 이번에 전국노래자랑 아시죠? 그다 음, 그 음. 그 음. 그 이제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신 걸한 다음에 그 다음 MC로 오. 하셔서 해서 갖고 왔거든요 두 분이서 이렇게 닮았다는 소리가 맞아 있... 얼굴 상이 닮았네 동글동글한 게 이미지가 닮아있는 이미지네 이목구비도 네. 어 약간 눈매 쪽으로도 그렇지만 코하고 입은 몰려있는 우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좀 닮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 눈을 이렇게 놓고 보잖아 그렇지? 슬퍼 이 사람은 슬픔이 많아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야 아마 낮에는 깔깔깔깔 웃다가도 밤이 되면 이 사람은 혼자 늪에 빠져 있을 수 있을 확률이 많아 이 사람. 슬픔이 많고 감수성이 많은 사람이니까 마음은 울고 있잖아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지 송혜 선생님이랑 닮았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음. 제가 보기에는 귀가 좀 많이 닮은 것 같거든요 귀, 귀가 그 귀는 어떤 신지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송혜 선생님 그다음에 김시혁 음. 씨입니다 귀 맞추면 은 맞다고 할수 있겠지 뭐 근데 뭐 귀는 귀상은 놓고 보면 그렇게 맞지는 않지 귀상 어떻게 닮은 거예요? 봤을 때는 약간 여기는 위에는 크면서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상이거든. 긴 신엽이는, 어,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볼, 기 안에 여기 볼이 넓은 상이잖아. 여기는 약간 이렇게 몰려 있는 상이지. 몰려 있는 상인데, 그거 얘가 보기보다 갈랑기야. 기가 얇아. <웃음>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 <웃음> 어, 굉장히 기가 얇은 상이야. 그럼이 사람은 마,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잘 듣고 잘 따라 잘 넘어가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근데 어, 송혜 선생님의 기상을 놓고 보면 이 사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고 거기 틀리지 아, 기상이 안 그렇지 이번에 MC로 받아 했는데 잘 해낼 수 있어 어 그런 거는 또해 일적인 부분은 잘할 수는 있는 사람인데 잘해 일적인 거는 괜찮아 근데 사적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은 발랑기 잘 따른다기보다는 혼욕이 빨리 드,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지. 조심할 게 있을까요? 조심할 거는 없지, 그사람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 날카롭고 잘 삐지고 잘 틀어지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이 때문에 잘그 긍정적으로 잘 맞춰서 갈수 있는 사람이지.